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와이드팬츠 부하지 않게 입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드팬츠는요. 편안함과 함께 체형을 보완해 주며 우리를 우아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입으면 부하게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와이드팬츠를 부해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각자의 체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형에 맞는 와이드 팬츠 고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바로 첫 번째 체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골반이 큰 분이신지 골반이 작은 분이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골반이 큰 분이 시각적으로 커 보이겠죠? 그래서 와이드 팬츠를 입고 싶으시다면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실 때 어떤 팬츠가 어울리는지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드 팬츠 스타일 골룩입니다. 이 골반이 큰 분은 어떤 스타일의 와이드 팬츠를 골라야 할까요? 와이드 팬츠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핀턱이 있는 팬츠, 두번째는 핀턱이 없는 팬츠, 세번째는 핀턱이 있지만 박금질이 되어 있는 옷도 있습니다. 제가 옷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 바지인데요. 이 바지가 굉장히 와이드 팬츠입니다. 와이드 팬츠인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지금 핀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지는 지금 핀턱이 없는 팬츠입니다.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와이드 팬츠고요. 세 번째 바지는 핀턱이 있지만 이 바지처럼 공간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박음질로 그냥 박아져 있는 그런 팬츠도 있습니다. 이 중년이 되면 신체에 변화가 생겨서 배도 나오고요 힙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턱이 들어간 옷은 요 힙이 넉넉해서 편안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따라서 핀턱이 들어간 옷을 선택하시는데 직접 입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핀턱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옷보다는 핀턱이 그래도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게더 좋습니다 만약 편안함을 위하여 핀턱이 들어간 와이드 팬츠를 고르셨다면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적은 마르신 분이시라면 핀턱이 있는 팬츠나 핀턱이 없는 팬츠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역삼각형과 세모 그림이 있습니다. 즉 상체 부분이 크다면 하체 부분은 가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블레이저를 입으실 때는 하체 부분을 달라붙는 팬츠를 입으시는 것이 보기 더 좋습니다. 하체의 면적이 크다면 상체는 면적을 좁게 코디하는 방법이 좋고요. 따라서 와이드 팬츠는요. 하체 부분이 넓기 때문에 몸의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모 모양의 방법으로 코디하시면 좋습니다. 즉 와이드 팬츠로 인해 하체가 풍성하니 상체는 꽉 맞게 입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자켓이나 블레이저를 짧은 기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상의 옷을 풍성하게 입고 싶으시다면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체형이 작은 분들이나 키가 작은 분들은 어떻게 입으실까요?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와 몸에 꽉 맞는 상의 옷을 선택하시고요 바지 안에 넣어 입고 허리가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벨트를 또한 착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바지 햄 라인이 굽끝에 닿을 듯말 듯한 하이힐을 신어서 아슬아슬한 매력을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이 만약 바지 햄라인을 길게 원하지 않으시다면요 하이디나 신발 색상을 바지 색상과 맞춰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 옷과 와이드 팬츠 색상을 동일한 컬러로 맞춰 주신다면 더 신장이 길어 보이겠죠 그렇게 입으신 후에 자켓이나 블레이저 기장을 짧은 기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형 이미지가 안정되어 보이고요. 몸의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키가 큰 분들은 어떻게 입으실까요? 키가 작은 분들과의 코디 차이점은요. 하우웨스트 팬츠나 아니면 골반에 걸쳐 입는 와이드 팬츠를 입으셔도 되고요. 탑의 옷은 팬츠 안에 넣어 있거나 아니면 꺼내 입는 방법도 자연스럽고요. 하일보다는 스니커즈나 로퍼드, 팬츠 색상과 다른 색상을 골라서요. 너무 커 보이지 않게 코디하는 것도 멋스럽습니다. 또한 키가 작은 분들처럼 짧은 자켓을 선택하면 더욱 멋스러워 보입니다. 오늘도 밝은 미래를 향해 원더우먼처럼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외쳐 부르세요. 난 건강하게 또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